영양사 국가시험 문항 분석입니다. 식품학 및 조리원리. 자, 식품학 조리원리. 시험 과목, 시험 시간표, 오지선다, 자, 과락이 40% 미만. 3년, 최근 3년, 4년. 자, 2교시의 식품학 및 조리원리. 연도별 세부 영역 문항수 및 출제 문제 분석 결론 이렇게 내겠습니다. 자, 기존 보신 내용입니다. 시험 과목수는 내가 목 문제 220. 자, 1교시 2교시로 나눴습니다. 자, 2교시에 식품학 및 조리원리 40문항, 급식 위생 관계 법규 60문항 합해서 100문항입니다. 1교시 120문항. 자, 이렇게 해서 국가고시 시험이 마무리되는데 자, 식품학조리원리 40문항의 분야 영역 자, 영역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개요, 수분,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색, 향미, 식품, 미생물, 공유, 소류, 당류, 육류, 어패류난류 우유, 유제품, 두류, 유지류, 채소 및 과일류, 해조, 버섯류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20년, 21년, 22년. 자, 이렇게 각 항목별로 출제, 문항수입니다. 자, 보시면 은 어때요? 자, 개요에 뭐, 한 문항, 세 문항, 두 문항, 세 문항, 두세 문항 나왔죠. 그 다음, 수분 특성, 한 문제씩 작년에는 안 나왔고, 탄수화물, 네 문항, 세 문항, 한 문항, 지질, 한, 세 문항, 한 문항, 세 문항, 세 문항, 단백질, 한 문항, 세 문항, 세 문항, 거의 쭉 계속 나오죠. 색, 향미, 작년 두 문항, 식품, 미생물, 뭐, 한세 문항, 공유, 서류, 당류. 작년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네 문항, 다섯, 네 문항이었는데, 이에 아홉 문항으로 작년에 출제가 굉장히 어떻게, 에, 어, 뭐, 쉽프 어느, 어느 표, 어 부분이 너무 많이 출제되고, 이런 형태가 지금 나타납니다. 어찌됐든지, 자, 육류, 마찬가지, 어, 배류. 자, 이 영역별로 출제 안 되는 영역은 거의 없다. 다출제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걸 그래프로 이제 그렸는 겁니다. 보시면 작년에 이 아홉 문항 굉장히 좀 특이했다. 특이했다. 나머지는 4년 연도별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뭐, 공유, 서류, 당류, 그 다음 채소, 과일류, 뭐, 골고루 나와요.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질, 다 골고루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 영역입니다. 자, 이 세부 영역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부 영역으로 이제 보시면은 많이 출제된 해 그렇지 못한 해 편차가 심합니다. 편차가 심해요. 자, 조리 기초에 자 이런 작년에 자 이런 문제들이 세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수분, 그 다음 탄수화물 분류 특성. 작년에 한 문항이었고, 그 이전에 세 문항, 네 문항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지질 분류 세 문항, 단백질 작년 두 문항, 효소 한 문항, 한 문항. 자,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각 해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까지 제가 문제를 기록을 해뒀습니다 문제를 굉장히 좋은 자료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색 작년 한문항 맛냄새 한문항 미생물 생육 영양인자 한문항 식품 미생물 관련 두문항 공유 성분조리 관련해서 일곱문항 작년에 굉장히 에? 좀 너무 많이 출제된 그런 영역에 들어갑니다. 서류 두 문항, 육류 성분의 한 문항, 육류 조리 가공의 한 문항, 어패류 성분의 한 문항, 날류 성분 조리의 두 문항, 우유 유제품 성분 조리 가공 두 문항, 두류 성분 조리 가공 한 문항, 유지류 조리 가공 세 문항, 채소류 성분 조리, 세 문항, 과일류 성분 조리, 한 문항, 해조류 성분 조리, 한 문항.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연도별, 항목별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 그게 문항별로는 세부 문항 들어가니까 상당한 어떤 변화가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몇년 나온 이렇게 문항들로 보시고. 키워드별로 예상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본인이 문제를 만들어 보자. 문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원칙은 이겁니다. 긍정으로 물어야 됩니다. 부정으로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법규 쪽에는 부정으로 물을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요. 나머지는 다 긍정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는 아는 사람은 답을 맞추고 모르는 사람은 틀릴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돼요. 거꾸로 모르는 사람이 엉뚱하게 집어서 맞추고 아는 사람이 잘못 실수를 해서 문제가 틀린다. 이런 문제 내면 안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맞추고 모른 사람은 틀려야 돼요. 자,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면서 공부를 하자. 자, 이걸 앞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문제 만듭시다 요구를 할 겁니다. 요구를 할 겁니다. 자,